어떤 할머니가 횡단보도에 서있는데, 한 학생이 다가와 친절하게 말했다. 할머니, 제가 안전하게 건너가도록 도와드릴게요. 아, 고마워, 학생. 할머니는 학생의 호의를 고맙게 받아들이고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하였다. 그럼 건너가자고. 학생은 깜짝 놀라며 할머니를 말렸다. 할머니, 아직 아닌데요? 지금 빨간불이거든요. 아니야, 지금 건너야 돼. 라며 막무가내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할머니, 빨간불일때 건너면 위험해요. 라고 말하며 할머니가 건너지 못하게 잡았다. 그러자 할머니는 생기둥수을 <놀람> <슬피도수를> 냅다치며 말했다. 예, <놀람> 끼이노와! 사람들 있 때는 나 혼자서도 충분히 건너갈 수 있다고. 네.